저는 오늘 새로운 시도를 해보려 합니다. 이 영상은 거울로 봐야 제대로 보입니다. 뭐 그런 영상이 있나 싶지만은 제가 만들어봤습니다. 저는 특이한 유튜버니까요. 이 영상은 여러분도 보시다시피 반대로 나오고 있습니다. 만약 거울 없이 이 영상을 보게 된다면 보기가 꽤나 힘드실 겁니다. 또 만약 아직 구독을 누르지 않으셨다면 구독을 눌러주세요. 혹시 반대로 봐도 글씨를 잘 읽고 계시요 계신다면, 좋아요와 댓글을 통해 얼마나 많은 분이 보이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모두 수고하셨습니다.